이런 공은 편하게 치면 키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공이 살짝 멈췄다 가는 듯한 액션을 취해 시간차로 키스를 빼내야 해쌤 그래도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야채 작가 기술 넣으면 좀이 빠진다니깐 그럼에도 안 빠질 것 같습니다 너희 씨 두고 봐 이런 두께가 말을 안 듣네 들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만 잠깐 기다려 야이 개 개세... x 방금 뭐라 한것 같은데 야이샷이라고 했습니다. 아! 좋았어. 아이씨 쯔 빼기 <웃음> 미안합니다. <웃음> <에휴>. <웃음> 어그중구 심한 거여 걸어서 살벌한 회전 리버스. 좋았어. Action. 이런, 뒤에라먹을. 망구쫑은 어디로 빼시려고요? 쫑은 편하게 빠질 것 같은데? 편하게 날것 같은디? 아, 아 왔다. 쪼좀 보고 칩시다. 쫑 나도 편하게 들어가는데 뭘? 다차 <놀람> 이평! Wow. 아잘 치요